세상아! 잘 있었냐? 우! 저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거리가 많을 때 가끔 아침 등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남양주에 있는 불람산에 올라가 보았어요 한국 타장과 친구들의 불람산 등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불암산을 오르기 위해서 불암산 입구에 왔는데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, 이제 막 입구 들어왔는데 입구부터 쉽지 않군요 불암산 런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<웃음>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네요 괜이아니라가 볼까? 가 보자. 츠 고. 츠 고. t r l e t g o l e t s t o d r i drive a car, 하려고, 돌이 엄청 많아서 바위가 엄청 많아서 후. 쉽지 않습니다. 와. amazing Amazing Spider-Man, 얘들아? k 하 Beautiful stars. I want to take a trip to Mars. w h a a t s up? w h a t h 현우치 경도 127.739, 위도 37.786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뭐, 촬영하나봐요? 어, <웃음> 어둠나무 뭐, <오동나무> 있네. <웃음> 저는 지금 조난 상태에 놓였있습니다 현재 경도 127.739, 위도 37.786입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<웃음> <웃음> 이 경사 보이세요? 근데 아 와,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. 우와! 정상 올라가서 빨리 보여드릴게요. 와 안녕하세요. 이제 내 뒤로 구름이 보여. 아 밧줄도 있어? 가보자. 여기 이게 있어. 아 와, 저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! 와! 너무 멋있다! 우와, 이야, 어. 저는 1년에 등산을 3, 네번 정도 가는데, 불암산은 정말 힘들더라고요. 경사도 가파르고 돌도 많아서 오르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했어요 산정상에 오르니까 답답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산을 오르듯이 그냥 꾸준히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 그게 인생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장컴퍼니 화이팅! 화이팅! 워! 와... 야이 보이나? 모독놈 없네요 <웃음> <웃음> 세상아! 잘 있었냐? 호! 네가 아무리 날쓰러뜨려봐라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한번 넘어지고 두번 넘어져도 난 꿋꿋이 버틴다 It's the storm. i i s m i t e o h 야 이거, 이게 <웃음> César! César! César! César! César! c